뉴스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은 이전 대통령이 남긴 글의 전문이다.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법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경을 남겼다. 자필로 쓴이 글은 지난 21일 새벽 구속을 대비해 미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 대통령은 그래서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전 대통령은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며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대통령은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라고 덧붙였다. 자택에서 구속 집행되는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집행되어 동부구 지소로 향하는 호성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다음은 이전 대통령이 남긴 글의 전문이다.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지나온 나를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해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재임 중 세계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민과 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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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2018. 새벽 이명박